전날 대비 0.4kg 감량 내가 여기까지 오다니 현실인가? 내일이면 마이너스 20kg 진입이다 아니 주무시러 오셨나요? 집에 가서 좀 주무세요 마지막 한 번의 터치까지 신중하게 스킨십을 왜 이리 좋아하니? 스킨십을 활용한 개덤벨. 원래는 이 물병으로 하는 운동이다 이게 아니야 느낌이 안와 들어와 그래 이거지 무게감이 딱 좋다 너 방금 욕했지 감자뼈 한 세트 시작한다 팔이 많이 아파서 적당히 한다 띠띠를 가려주는 최적의 자세 고기 먹는 썸네일 같다 108단 콤보의 위력이다 등산 정도의 심박수까지 끌어올려준다 벌써 여기까지 왔다 가능한 건가 싶었지만 가능하네 내가 마이너스 2 0 k g 감량이라 혼자 집구석에 짱박혀서 했으면 못했을 거야. 영상을 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지켜본다는 생각에 힘들어도 더꾹 참고 열심히 한것 같다. 하지만 아직 반도 못 왔다.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기다. 정신 꽉 잡자.